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Z690 메인보드 현시점 품질 비교표입니다 현시점 언제냐면 8월 25일이에요 아마 앞으로 두달 안쪽으로 인텔의 신세대 CPU가 출시가 됩니다 현세대 12세대죠 13세대가 나옵니다 그 13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봅니다 일단 뭐 하나 짧게 보여드릴게요.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 D4 보드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지원을 눌러 보시면 은 22년 8월 16일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어두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 업데이트 마이크로코드4 넥스트 제네레이션 인텔 프로세서라고 적혀있는데 다음 세대 CPU를 위한 마이크로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바이오스를 새로 올려줬습니다. 자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 CPU를 Z690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인텔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아수스뿐만이 아니라 슬그머니 다음 세대 지원 바이오스가 뭐에즈라기든뭐 살살살살 올라오는게 눈에 보여요. 어, 아마 다음 세대 13세대 CPU가 나오게 되면은 Z700 시리즈 메인보드도 같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에 대한 언질이 있고요 근데 z 7 0 0시리즈 싸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Z600 시리즈로 대체하려고 하실분도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13세대 대비용 아 그리고 13세대는 상당한 고비용을 소비할 겁니다 지금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비 출시가가 높을 것이에요 기존 12세대도 가격이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1 3세대 싸게 안 나올 것이라 여러분도 예상하시죠 그런데 어, 뭐 메모리에서 몇만 아끼겠다고 DDR4가 면은 비싼 13세대 사고 퍼포먼스가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러다보니 이번 영상은 D5 기준으로 찍었습니다 D4 그냥 생략했어요 사실 13세대 비싼거 뻔해 알면서도 탁 사시는 분들이 d d r 4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의 성능자도없는 D5 위주로 영상을 찍었고요 어 제가 저번 Z690 비교표에서 빠졌던 제품 새로 출시된 제품들이죠 그것도 추가를 해뒀고 확인하지 못했던 제품군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비교표를 보고 뭐 12세대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거 살래요 하시는 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세대 예비 구매자 혹은 12세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구매자 둘다 보기 좋은 Z690 D5 보드 품질기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ASUS 거부터 볼게요. ASUS는 여러분 아이보라 수입사 제품 빼고 나머지 거는 어디까지 사든 AS가 괜찮습니다. 에 t 티 o m 이든뭐 코이시든 인테앤 컴퍼니든요. 그래서 아이보라만 피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아이보라께 조금 더 싸요. AS가 그린만큼 조금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일단 수입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어 정통의 강자죠 ASUS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스의 오류가 좀 적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빠르며 어, 보드의 분량률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타사 대비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옛날엔 차이가 엄청 컸었는데 요새는 진짜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ASUS 메인보드 가시는 분이 꽤 많을 텐데요 어, 이 메인보드 지금 시중에서 내가 만약에 13세대를 사거나 아니면 1 2세대살때 D5 보드 중에서 좀 가성비 있어 보이는 보드는 별로 없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초기 출시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ASUS 뿐만 아니라 나머지 3대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출시가 거의 동일한데, 일단 조금 저렴하게 가성비 있고, 뭐, i9까지도 커버되는, i9이 살짝 오버하는 것도 커버되는 그런 정도의 품질을 가진 보드를 원하신다면, 터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쭉 긁어 볼게요. 여기서 사실상 30만원대에 판매하는 거는 두 제품 혹은 세 제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프라임 시리즈하고 터프 밖에 없는데요. 프라임은 제가 이제 Z60A를 직접 쓰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떡개가 있어가지고 전원 본도가 조금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방열판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뭐 그렇다고 전원부가 터프보다 좋지도 않아요. 가격은 좀더 비싼데요. 물론 그 오디오 그러니까 사운드 칩이 약간 더 나은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저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거든요. 종합 평가를 봤을 때는 Z690A 프라임은 좀 애매한 제품이고요. 그것도 z 6 9 0 프라임 P를 가자니 이거는 이제 터프보다 좀 저렴하긴 한데 대충 한 25,000 정도요. 근데, 전원부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터프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수스 보드를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은, Z690D5 보드 중에서는, 터프가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 출력량이면은, i9, 노멀렀을 때, 당연히 온도 착하고요. 텍스팟 기준은 60도, 케이사전에서 한 55도, 54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테스트 했을때도 한 60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버클럭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튼실한 방열판과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오디어치 사실 조금 아쉽긴하나 크게 인연 끼치는 부분이, 부분이 아니고 아수스의 괜찮은 AS와 괜찮은 평균 품질을 생각했을 때는 이정도 비용은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터프를 일단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은 스틱스 시리즈가 있는데 스틱스 시리즈와 아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한그 ASUS의 중2급 제품이거든요. 중2급 제품치고 스틱스 G는 조금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M A T X다 보니까 확장 성도 살짝 떨어지는데다가 전원부 품질도 조금 아쉽습니다. 터프보다도 못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요건 좀 애매하고 스틱스 F 보르까좀 애매해요. 스틱스 F부터가 이제 터프보다 분명하게 나은 제품인데요. 뭐 사운드 그리고 대형 방열판에 히트파이프도 포함되어 있고, 전원부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근데 요거 쓰자니, 음, 솔직히 얘기해서, 터프에서 20만원 더준 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귀왕, 어저도 돈 투자하겠다면, 스틱스 2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7만원 정도 더 투자하면 스틱스 2를 보는데요. 스틱스 2 되면, 확연하게, 모스펫이 품질이 좋은 놈이 들어갑니다. ISL99390 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고출력 모스펫이거든요 온도값도 착하고, 전력배의효율도 좋은 편이에요. 어, 거기에다가, 뭐, 나머지 부분도 전혀 밀리는 게 없습니다. 메모리 업도 어느 정도 잘 먹는 편이고요. 스틱스 F랑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전원부 빼은는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사실 메인보드의 처음이다 끝은 뭡니까? 전원부입니다.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서, 요 정도 끝까지 볼것 같아요. 어차피 한 60만원 가까이 쓸 거라면,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 생각한다면, 요까지 갈 거고, 어, 거위에, 그 뭐, 새로 나온 제품인데, 프로 아트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는 터프랑 별 차이가 없는데, 어, 10기가 인터넷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 보시면은, 좀 더, 그, 작업에 특화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어, 저건 오버클럭, 뭐, 이런 것 위주가 아니라, 확정성과, 그, 더 많은 신형포트, 그리고 뭐, 지금 보이다시피 10기가 인터넷 이런 걸지원한 제품이라서 자금 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위에 급은 사실 오반인 같습니다. 일단 뭐잘 팔리던 히어로는 품절이고 포뮬라도 품절이고 익스도 품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 최상위 <웃음> 최상위 제품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요거는 물건이 있는데 요 제품 쓰기는 좀 그렇고 아펙스 쓰자니 아펙스는 요새 뽑기운이 좀 있어요 메모리오버가 잘 되는 아펙스가 있고 좀안 되는 아펙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오버클롱 해봐도 그래요 이걸 강추하기도 좀 애매하고 전원보좀 과해요 솔직히 아펙스는 막전원온도 40도 후반 이래 나오거든요 과해서 뭘돈더 투자한 만큼 좋은 건 맞는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펙스까지는 살수 있다고 책이고 포뮬라나 익스나 히어로는 일단 품절이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 급은 마땅히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서스 제품 딱두개 추천했습니다. Z690 더프플러스와 Z690 스틱스 E 정도를 추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즈락을 한번 볼게요. 에즈락은 D4 보드는 많은데 D5 보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D5 보드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데요. 뭐 타이치는 고급 제품이니까 뭐 하나 부족한 건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 이돈 주고 타이치 쓸 바에 아펙스 쓰고 말지 아니면 스트스 1을 쓰든지 그렇죠? 70만 원 주고 타이치? 아펙스 전원부가 더 뛰어나고 물론 이더넷이나 오디오는 타이치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품질과 초기 분량률 이런 거따을때 분명히 아수 제품좀더 유리한데 평, 총평가도 점수도 비슷해요 근데 타이치를 이 가격 주고 산다라 저 같으면 은뭐한4 5만더 주고 아펙스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애매하고요 오버스럽기도 하고 뭐경쟁사라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티어는 더 높은 에이서스 제품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기도 하고 이 비용을 투자하기 좀 그렇고요 어, 벨로시타가 그나마 가성비 제품이 나왔는데 솔직히 가성비가 없어요 벨로시타 왜 이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벨로시타 쓸 바에는 그냥 스테이크 쓰는게 맞아요 가격도 별로 안싸고요 이것도 빼고요 펜텀 ITX가 ITX 중에 한때 강제였어요 300 시리즈 근데 이600 시리즈와서는 그만한 느낌도 없고 가성비도 좀 없고 아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아, 저렴하지만, z 6 9은팬텀은 쓰자니, 너무 부시라고요. 이 400A급은 뭐야, 이거? 이거는 i9 당연히 커버 안 됩니다. i7도 솔직히 좀 어려워 보여요. 방열판이 작아가지고. i5급이나 커버 칠수 있는 보드거든요. 에즈락은 그냥 쓸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좀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Z600 시리즈의 에즈락 제품은 마땅히 쓸만한 게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러고 생각하고 어떤가요? 여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기가바이트 바로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전체적으로 AS에 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QC 얘기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잦아진 것 같아요. QC는 슬슬 정상화되고 있는데, 어... AS. 또, 앞으로 신경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긴 하던데, 크게 아직 와닿진 않아요. 어쨌든, MS7은 조금 나은 AS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에즈락이나 아수스보다 못한 AS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 볼게요. 일단, Z690UD가 나름 가성비 제품이었는데, 품절입니다. 못 사요, 어차피. 빼야돼요. 어, 게임X는 품절 직전입니다. 판매물이 70 정도라서, 거 있으면 품절 할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상 사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D5 가성비 Z690보드 골라달라 그러면, 이걸 자주 골라드렸는데요. 결국은 차선책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사실상. 둘다2 7만원 보면 되는데, 어로스 엘리트를 요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전원부 총 출력량은 살짝 밀리는데요. 뭐, 모스펫 등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셔피 사운드나 랜은 괜찮습니다. 특히, 인텔 랜 2.5기가는 특정 모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인터넷에. 근데, 뭐. 지금, 리얼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증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i9 써도 온도가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가성비 있는 D5 보드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러면 아마 어러스 엘리트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어, 요, 바로 위에, 이제, 그, 어러스 프로랑 에어로 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에어로 G는 그냥 터프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러스 프로는 고위급입니다. 좀더 좋은 전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렌도 동일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위급으로 보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터프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이겠어요? AS 좀 포기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네? 라는 게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기가바이트가 AS를 좀 포기하고 비슷한 비용에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품질은 더 좋아요. 물론 뭐, 바이오스 편의성이나 아니면 초기 불량률 생각하면은 아수스가좀더 유리하긴 하지만, 어,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얘네들도 나름 가격 대비 좋은 품질 보여준다는 건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이스 중시형은 에이서스로 가시고 품질 중시형은 비용 대비 기가바이트 가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군도 살만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야그 연한 노란색 칠는 것들 있잖아요. 살색에 뭐 가까운 이것들은 살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녹색을 칠는건 추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에 게이 X가 추천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 품절일 테니까 품절이면 어혈을 가시고 어혈보다 좀더 좋은 거 원하시면 어로스 프로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가성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에어로지는 좀 애매하고 어 타케오는 지금 품절이라서 잘못 사고 거기엔 그 또울트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스틱스 E와 비슷한 등급의 제품인데 10만 원은 싸요. 10만 원 싸기 때문에 요것 또 볼만 하죠 근데 사실 이 정도급 쓰시는 분들이 막 5만원 10만원에 연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틱 스이가시분께 많아요 어, 그위에 에어로디도 있고 뭐 어마도 있고 어이도 있는데 이거 싹다 품절이니까 기가바이트는 현지점에서 13세대를 생각하고 미리 구매한다고 해봤자 딱 여기 칠해 놓은 것까지만 어, 살 수가 있겠습니다 나 대부분 제품 지금 기가바이트 품절이에요 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도 700 시즌 나오고 나면은 사실상 품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가바이트 제품 추천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랑 좀 비슷한 치고를 봤죠. AS는 굴인데 제품 품질은 괜찮다. 특히 메모리 오버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어 얘네들 뭐 스팀월렛 증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벤트를 종종 하는데요 그래서 구매후기 이벤트는 사실 여러분 시간투자 한 만큼 돈을 받는 느낌이라서 이벤트를 하기 좀 어렵고 스팀월렛을 제공해주는 건좀 괜찮았습니다 었 그거 묶음으로 사면 가슴이 좀더 있긴 합니다 다만 AS는 사실 4대 회사에서 혹은 여기 5대 6대 회사에서 꼴찌입니다 MSI가 a s 제일 잘 안해줘요 제가 새 메인보드를 뭐 사설수리 했다는 이유로 AS 거부당한 를 적이 두번 있습니다 당연히 사설수리는 하지 않았고요 초기 불량이었는데 납땜 불량을 보고 제가 직접 납땜을 했는 걸로 판단을 해버리고 AS 거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아니게한 40만원 정도 손을 봤었는데 어그 경우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겪더라고요 뭐 MSI도 AS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체감은 잘 못하겠어요 여전히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S 중시하시다면 m s i 일단 쳐다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가바이트는 가서 들러보면 해주는 느낌인데 MSI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여튼 그거 미리 강조드리고 MSI 제품을 보자면 어, 이 MSI 제품 솔직히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토피더급이 보시면은 터프급이거든요 터프보다 살짝 낫거 좋거나, 아니면 터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용적으로는 3만 원 저렴합니다. 터피더가 처음 출시가보다 한 2~3만 원 싸서 지금 보면 엄청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성준, Z60A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노멀 25만 원짜리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제품을 써야 되는데 와이파이 제품은 사실 터피더에 비하면 확실하게 품질이 떨어지는데 뭐 사운드라든지 전원부라든지 근데 비용적으로 와이파이 하나 붙었다는 것만으로 거의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추하기좀 애매하고요 다만 와이파이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좀 싸게 쓰겠다면 한번쯤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i7 정도까지 쓴다 그러면 어, 여러분 i9까지 편하게 안 쓰려면 토피도 가시고요 마호크는 꾸준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지랑 가격이 역전됐어요 원래 엣지가 상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골라 그러면 저는 엣지를 쓸것 같습니다. 아, 토마호크는, 일단, 요새는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즐거움이 가격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터피보다 좀 나은 거 쓰고 싶어요. 와이파이도 있는 거. 이런 거면 엣지 가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가 좀더 이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포스랑 카본급이 있는데, 포스랑 카본은 사실 엣지랑 그 품질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두개 똑같은 제품인데 그냥 보드 색깔만 닿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연하게 엣지 대비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유니파이부터입니다 유니파이는 이거 히어로보드랑 거의 비슷한 등급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치랑도 거의 동급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용적으로는 아까 제가 타이치별로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타이치는 70만원 돈인데 얘는 60만원 정도죠 만 저렴합니다 말이 저렴해서 고급 보드 사시겠다는 분한테 유니파이도 가끔 추천하긴 해요 제가 아무리 AS에 뒤였다고 하나, 비용적으로는 타사 대비 10에서 20% 까지, 음,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MSI 제품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노란색을 칠해놓은 거는 다살 만한 제품이고요. 어, 녹색을 칠한 거는 추천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 제가 지금 4대 회사의 제품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성조, 네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고른다면 어떻게 고를 것인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30만원대 정도에서 산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운드가 좀 고자하곤 하지만, 그래도 터프 제품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터프 제품 아직까지 초기불량 당첨데본적 없는 것 같고요. AS에 대해서 잡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유저의 AS 불편함 겪거나 초기불량은 좀 심각한 사태를 이렇게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업자야 좀 피해가 덜하지만 그다 보니 약간 비용을 들이더라도 웬만해서는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고요 어, 가성비를 좀 중시하신다면 그냥 기가바이트 제품을 쓸것 같아요 어회를 이거 도피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할 제품은 솔직히 이렇게 두 개입니다 터프랑 어로스 엘리트요 성준님 고가형은 뭐 추천할 거 없나요? 고가형은 솔직히 안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가형까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부득이 고가형을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은스트스 이정도를 한번 고민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루스 울트라요. 아니 송장님 방금 전에 MSI 가성비 좋다고 그랬는데 왜 굳이 빼나요 제가 메인보드 새 거를 두 번이나 AS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싸다 한들 이거 한번 겪으면 은그싼현이싹다날라갑니다 뭐이 지금 싼 보드도 아니잖아요 30만원 50만원 6 0만원한데 한번 그렇게 AS 거부당 하면 그 보드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요 실제 제가 보드를 버렸어요 세 보드 버렸습니다 못쓰니까 그거는 얼마나 치명적인 <웃음> 비용 소비로 이어지지 않나요 어, 그래서 MSI 제품을 내한테 주관적으로 물어본다 그랬나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많은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성비 좋은 제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Z60 보드 DDR5형 보드 추천 마무리 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700시리즈 보드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한세달걸리겠지 700시리즈 하려면 그럴 것 같아요